안녕하세요 jh 캠핑입니다 오늘은 북한강 강변길로 나왔습니다 여기는 뭐 여름에는 수상 레저스키를 타는 옆에 강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아마 그런 거는 못할 것 같고 캠핑도 여기서 아마 못하게 막아 놨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그 스텔스 차박이라도 가능한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웃음> 여기 와서 진흙탕에 차가 빠졌죠 <웃음> 지난번에 대성리에서 자박캠핑을 하려고 했었는데 못하고 그냥 갔, 갔었는데 오늘은 아, 여기 캠핑이 가능한 건지 근데 특별히 규워하지는 않고 있네요 아주 귀이워 아주 아주 귀여워. 아주 여아 아주 귀여워. 아아 아주 귀여워. 아주 귀여워. 아주 귀여 옛날 썬거 정말 오랜만에 봐 굉장히 꽝꽝 얼었습니다 추워서 이야, 지나가다가 오늘 이쪽에 잘 들어왔습니다 아. <놀람> 고기를 살짝 느기함을 넣었다가 드라이팬에 구워야 됩니다. 그럼 다타버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번향 깻잎, 깻잎을 싸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블루베리 음. 술 담을 때 설탕을 많이 넣어서 그런지 달콤합니다. 어쩐 아, 아. 시노링크 휴대용 레이터입니다. 네 여기가 열이 난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사십도 여기 흔하니까 목이 딱그 답니다. 오늘은 바람이 안 불어서 음 여기 바깥에서 식사할 수 있다. 삼립 헛빵입니다. 예전에 먹던 헛빵 맛이 날리는지 이제 헛빵이 나됐습니다 갑 라면 많이 넣었습니다. 계란도 하나 넣습니다저기도 아, 음, 아, 아, 그러니까 불멍하고 밤에 한 10개 팀 정도가 지금 여기서 캠핑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부모들이 음, 폭죽놀이 하네요 지금 새벽인데 실내 온도가 28도입니다 문을 계속 열어놓고 밖에 있다가 들어오니까 바닥이 너무 차서 오늘은 전기 매트를 켰습니다 그랬더니 바닥이 따뜻해, 따뜻해서 좋네요 어, 겨울이나 추울 때는 전기 매트를 <웃음> 켜야되겠네요 아침에 보니까 눈이 살짝 내린 것 같습니다. 내렸다기보다는 눈이 살짝 뿌려진 것 같습니다. 어제 있던 사람들 밤에 좀 가버렸네요. 음, 지금 보니까 한 5, 6팀 밖에 남지 않았네요 저까지. 아침에 그렇게 춥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겨울치고. 이자 <웃음> 오늘 낮도 가진 않는데 그래도 바람도 안 불고 그러니까. 여기가 다 내려졌습니다 델로스인짓 이렇게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서 또 부담이 없는거죠 한개씩 어, 오랫동안 둬도 상관없을 것같고 그래서 이걸 샀습니다 어. 여기 바로 위에 도로가고 철길이라서 조금 시끄럽기는 합니다 차가 왔다갔다 그래도 뭐 여기 차에 있으니까 별로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자 이제 배가 조금 멀리려고 합니다 구름이 많이 끼어져요 오늘은 우리 쌀국수로 아침을 먹고 여기에서 좀더 쉬다가 갈 예정입니다 스프를 집어넣고 이렇게 엎어놓겠습니다 몇 분이, 댓글 다신 분들이 몇 분이 있네요. 멸치맛 어. 우리 쌀국수입니다. 아, 김이 나니까 따뜻하니까 좋네요.